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 5일 의왕시 여성회관을 찾아 경기도민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강연에는 안지사의 특강을 듣기 위한 많은 시민이 참석해 안지사의 엄청난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안지사는 민주당 60년 역사 품고 미래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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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번 특강에는 김성재 의왕시장, 신창현 국회의원, 그리고 시도의원들이 참석해 특강에 참석한 시민들을 격려하고 서로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KMB 뉴스 한가을입니다.